안녕하세요 뉴타인 랜드의 아우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품소개랄까 어 제품소개 이기도 하고 샘플 테스트 중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주문할 때 버튼 종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제 사진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어, 영상을 아예 그냥 찍게 됐습니다 제품은 요즘 이제제 뭐 페이스북이나 카페 이런 데서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트러스트 마스터용 유니버셜 허브 입니다 요 제품은 이제 타입 GT라는 모델이고요 어, 버튼이 1,2,3,4,5,6,7,8,9,10,11,12,13,14,15,16,19,18 하나 빠졌는데 19개 있고요그 다음에 로터리 엔코더 네개그 다음에 조이스틱 양쪽 두개 이런식으로 있는 제품입니다 트러스트 마스터 TGT 핸들을 이제 에뮬레이션 해가지고 어, 순정 TGT 핸들하고 똑같이 인식을 하는 그런 제품인데 에, 여기다가 어, 유콜 핸들을 아무거나 달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 파나텍에도 있죠 유니버셜 허브라고 어, 그런 개념의 제품입니다 트러스트 마스터용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는 제가 디자인한 오픈 스타일 g t 가 스타일의 휠입니다 어 제가 이제 직접 디자인해서 요즘 이제 상품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 이 제품하고 지금 여기 각각 노브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색상이라던가 종류 이런 것들을 어 커스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버튼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푸시 버튼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동그란 거좀큰 형태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그란 큰 형태인데 끝부분이 커팅되어 있습니다. 납작하게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 형태 튀어나온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튀어나온 형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총네 가지 푸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브가 로터리 앵코더죠 하나 둘셋네 개가 있습니다. 좌우 그다음에 클릭까지 되는 건데 요 노브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틱 같은 경우는 집판품은 제가 뭐 따로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참고로 하실 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버튼 배열을 한 이유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위에 커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핸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렇게 잘 눌리지 않게 손을 갖다 이렇게 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텐션은 일단은 강한 버튼 그다음에 잘 눌리지 않게끔 잘 구분이 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까? 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지 틀린 버튼이라는 게 쳐다보지 않아도 인식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 지금은 이제 핸들은 이게 300mm인데 300mm에서 거의 핸들을 엄지손가락이 항상 그냥 버튼에 돼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이제 텐션이 좀 강한 버튼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낮은 버튼을 쓰게 되면은 단차가 크니까 단차를 비슷하게 해 주기 위해서 높이 있는 버튼을 쓴 겁니다 바로 그냥 손가락이 이동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되게끔 단차가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원래는 요큰 버튼 네개로 이렇게 했는데 그 누가 카페에서 바둑알 같다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섞은 버튼으로 해서 배치를 이렇게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몰려있는 게 같은 종류의 버튼이면 은어 손의 감각으로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섞어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네 개를 배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걸로 해놨는데 이유가 이제 조이패드 버튼입니다. 그래서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버튼을 이제 썼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약한 버튼을 썼고 높이가 낮고 어, 잘 눌릴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이제 썼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혼용을 했고 만약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아예 네 가지를 다 혼용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 이제 큰거 둥근거 큰거 둥근거 위에 컷된거 그 다음에 낮은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높이 있는 것까지 해서 네가지를 섞어 쓰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손가락의 느낌으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류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자 끝부분이 란드된건 이렇게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컷되어있는거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컷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글자 스티커 같은 거 붙이기가 라운드 되어 있는 것좀 편하겠죠. 그다음에 높이 가이드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냥 높이 가이드 없이 낮은 버튼. 이렇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색깔은 각 버튼 종류별로 색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따로 카페에다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가지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위치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브 하, 노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음 일단 굉장히 여러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 지금 달려 있는 거는 에, 나름 알미늄 재질 노브입니다 보시면 은 이렇게 네. 알미늄으로 가공을 해야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플라스틱 노브는 이런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나름 그냥 음, 뭐 심플하게 생겼고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이제 두 가지를 달아놨어요. 위에 작은 거, 밑에 이제 큰거 달아놨는데, 요큰거 사이즈가 어, TGT의 기본으로 달려 있는 노브랑 사이즈가 비슷할 거예요. 자, TGT 노브랑 조금 작네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사이즈고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노브가 너무 크면 좀 둔탁한 느낌이 들어서 자 위쪽에 위쪽이가 좀더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걸 밑에 달았을 때 느낌입니다. 자 이런 알미늄 노브는 이제 요런 느낌이고 제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커다란 어, 이렇게 이제 눈금 눈꿈이라고 할까 이게 달리는 게 있는데. 어뭐달 수는 있는데 돌아가다가 어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안걸리네요 여기에 만약에 큰 버튼이 달려있으면 걸립니다 작은 버튼은 안 걸리네요 이런 네, 느낌의 노브가 있고 위쪽에도 네 위쪽에도 어, 걸리질 않네요 <웃음> 네, 그리고 까만색 네, 요것도 이제 무난하게, 어, 뭐, 심플하게 나쁘지 않은 노브입니다. 모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알미늄 노브의 플라스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생긴 노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색깔이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어, 흰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노브에요. 그리고 또 색깔 구분할 수 있는 노브. 자, 위쪽에 이렇게 흰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어,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노브에요. 이게 네 가지 색깔이라서, 어, 그냥 제가 봤을때는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식으로 음, 색깔 구분할 수 있는 너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조그만 이게 또 색깔이 있었던 것같한데 하여튼 그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 음. 이제 요런거 같은 경우에 일반 핸들 꼽을 때 여기에 이제 가운데 스포크가 지나가면서 이 노브에 걸리는 핸들이 있어요 중간에 어 스포크가 이제 큰 핸들 그런거 할때 이런 식으로 작은 노브를 써주면 어 걸리는 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할게요 그런 <웃음> 식으로 어 있고 여기 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 있는데 이게 색깔이 구분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캡으로 있고 질감이 플라스틱인데 약간 고무, 탄성 있는 플라스틱? 고, 고무가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의 노브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랑 규격이 안 맞아서 사용할 순 없는데 요 모양에 아마 같은 이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브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노브에서 약간 가늘고 길어진 노브 이것도 지금 규격이 안맞아서 들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요런 식의 노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런 식으로 그 라인이 그려져 있는 애들은 색깔 구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노브는 이제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알미늄 노브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아미 노브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큰 사이즈 노브는 뭐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추천은 안할거든 이건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미늄 어, 노브 4 개를 쓴다든가. 근데 색깔 구분이 안 되니까 어 스티커로 이제 여기 데칼 들어간 게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구분을 직관적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색깔 확실히 구분되는 이런 노브 써서 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TGT 같은 경우에 위치별로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노란색입니다만, 원래 이 TGT가 녹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좀 그렇다? 그러면은, 포인트로 색이 들어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브 종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노브를 제가 영상을 기초로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페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둘 테니까. 원하시는 노브 종류 그다음에 스위치 종류 그다음에 위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스웨이드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약간 폼 스웨이드고요. 그립 쪽에 이제 폼 스웨이드고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레자,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 작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어, 폼 없는 이제 스웨이드에요. 폼 없는 스웨이드, 뭐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예, 네, 폼 없는 스웨이드, 그 다음에 폼 스웨이드, 그 다음에 레자, 어, 가죽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어, 그립 작업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립 작업이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안에 그립 부분이 3D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파츠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된 파츠로 있어서 결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면은 뭐 크게 상관없는데 결 같은 게뭐 보이는 것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던가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립 쪽이라서 오히려 뭐 저게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웃음> 어쨌든 3d 프린트 파츠로 그립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립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은 이제 완전히 완성된 버전은 아니고 뭐 파이널 테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선택 옵션 같은 거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데칼 같은 게 이제 여기 다 들어갑니다 데칼 문자 데칼이라던가 뭐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으로 어, 들어가는 데칼이 있고요 그래서 데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원하는 위치에다가 필요한 것들 붙이시면 됩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총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타입 GT 트러스 마스터 TGT용 휠을 애뮬레이션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그대로 작용이 되고 순정 트러스 마스터 휠 쓰는 것처럼 그냥 휠리즈로 뺐다 뽑았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A타입 요거는 A타입인데 이건 이제 A타입의 지금 프로타입 만들고 지금 떼 놓은 건데 어, 버튼 수가 이제 훨씬 작죠 1, 2, 3, 4, 5, 6, 7, 8 패드시프트 당연히 달려있고요 아까 g t g t 도 당연히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엔코더 스위치가 있습니다 엔코더 스위치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보통 이제 어, 트러스마스터 엔코더 스위치 달려있는 애들이 몇개 없죠 어, 페라리 F1, ADON, f 이이 엔코더가 있고 t t 가 있고 그 다음에 엔코더 스위치가 있는게 있나요? 거의 아 페라리 챌린지가 있던가? 하여튼 이제 엔코더 스위치가 있는게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기본 이제 휠에도 엔코더 스위치를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타입이 있는데 B타입 같은 경우는 엔코더 스위치는 필요 없고 어더 스위치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예, 여기에 좌측 상단에 조이스틱이 달려있습니다 조이스틱 우축 조이스틱이 달려있고 이 엔코더 스위치는 다 그냥 스위치로 여기 엔코더 스위치 없어지고 스위치가 총 여기 세 줄이 이렇게 세 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타입 B구요 B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후 계속해서 종류는 이제 좀 늘려 나갈 생각이고요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만든 오픈일 전용 같은 경우에 아예 이쪽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엔코더 스위치를 옆으로 이렇게 달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전도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요 엔코더를 음, 조작하기가 얘 까지는 괜찮은데 얘는 조작하면서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아예 달아 놓으면 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달아 놓으면 일반인들도 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게 이제 지금 음 다른 이제 핸들을 꼽았던 어 그런 이제 사진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식으로 이제 음 다양하게 예쓸 수가 있습니다 오픈휠 같은 경우에 요건 300mm 달렸고 지금 여기에 달아 놓은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달아 놓은거는 320mm 입니다 그래서 어 최대 이제 3 5 0 까지 오픈 일을 350까지 쓰실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제 어쨌든 주문 제작 방식으로 제작을 해드리기 때문에, 300mm부터 300mm, 뭐, 310, 320, 330, 340, 350, 뭐, 원하는 사이즈 제작 가능하고요 뭐, 가끔 이제, 어, DTM 카가 315? 어,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특이한 사이즈도 제작 가능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휠 자체가 다 완성이 되고 하면 영상을 한번더 업데이트를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선주문 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 참고하시고 를 주문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짧은 영상이고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